안녕하세요. 빵은빵류입니다 웨이사이드 스쿨 챕터북을 구매하였습니다. 거표지, 포장지 등책몇 권에 너무 많은 쓰레기 노트북에 CD를 넣고 음원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일일이 바꿔줬는데 그나마 8명 바꾸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에서 앞 이름 바꾸기로 같은 부분까지 일괄로 바꿔주고 8명이씨에게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아... 다시 앞 이름 바꾸기를 해주고 하나씩 찍어서 뒤에 바꾸고 나면 변경 적용하고 쓸수 없나 확인, 세 a 펜세일의 폴더 안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안에 맞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런 작업은 힘이 들지만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항상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그나마 오늘 작업은 그래도 몇건안 되어서 금방 붙였다는 사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